오늘 하루종일 제주도에서 노는거 브이로그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 하나 둘셋넷다여일일 여덟 하나 둘한번더 하나 둘, 한번 더, 하나, 둘. 준비, 굿셔! 와우 쿠셔. 제일 긴 채. 네, 3번 우드 네. 가져갈게요. 어 명기를 꺼내는구나. <웃음> 처음 쳐보는 3번 우드. 3번 우드가 제일 어려운데. 굿샷! 굿샷! 아, 호감이 어떠시죠? 잘했어요. 네. <웃음> 잘, <했어요. 웃음> 어, 잘 쳐야 나도 기분이 좋아. 그렇죠. 아, 그렇죠, 저도 민폐가 아니라는 생각에. 아이고골프의 뭐. 진심인 박성범 씨. 괜히 따라서 시작했다가 나까지 진심이 되버렸어 또 진짜 그러다 깨면 어때? 어때? 잘 돼? 추워? 안 춥지? 춥지 나 제주도에서 골프 지니까 어때? 추워 여러분 이제 저희 골프 끝나고 서귀포 가고 있어요 대박이죠? 피의 노력 어제는 정말 정확하게 계획이 끝났지? 응 오늘은 골프 끝나고 대략 1시 전끝 샤워 후옷 갈아입고 서귀포 출발해서 우리가 지금 점심으로 사계 소인의 국수 먹으러 갈 거란 말이야 고기국수 내가 2시 반으로 체크해놨는데 우리 도착시간이 2시 20분 그러면 가갖고 밥 먹고 3시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용머리 해안에 가려고 했는데 제이가 되고 싶은 피여가지고 좀 계획이 어설퍼 제가 막 뿌듯해가지고 자랑하려고 인스타 스토리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소중이들이 거기 지금 공사해가지고 12월달 동안 못 들어간다고 알려주셔가지고 나 그거 자랑 안 했으면 우리 큰일 날뻔했 그러면 오프로드 체험하러 가고 중문에 있는 예쁜 카페를 갈 거거든요 이정혜 댁이라고 이제 제주도 왔잖아요 그래서 온 김에 지인들 선물 뭐 선물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아 한라산 과자점에서 과자 살려 했잖아 나나 어, 나. 나, 나 진짜 완전 진짜 어설픈 이거 계획인 거 말해줄까? 그러면. 거기 오늘 휴무야 그것도 내가 소중이들이 알려줘서 알았어 <웃음> 진짜 그렇게 하고 이따가 올레시장 흑돼지 먹고 오늘 계획 끝길 가다가 오프로드 체험장 있어가지고 바로 경로 틀어서 왔어요 멋있다 <웃음> 귀여워 일로 와 응? 응. 저희도 대형견 키워요 20kg 오 비슷해요 크기가 근데 그게 네, 관심을 가야겠요 그런가 보다 신발에서 엄청 많이 나겠다 응. 완전 오프로 드네요 완전 오프로 몇분 타요? 이게 8kg거든요? 8kg 거든요? 그러니까 8kg 8kg? 기본, 응. 기본 한 25분에서 30분? 헤이. 좋다 이거 어야지 네, 누가 입으실 거면 바람막이를 하나 입고 이게 반팔이어서 네, 네. 위에다가 이거 입으시면 돼요 떨려? 재밌을 것 같은데. 그치? 건너가야 되는구나. 짱 멋있다. 파란 거할 거지? 어. <웃음> <웃음> 진짜 파친 놈. 돌발. 아, 와 진짜 신기해. 뭔가 카메라 엄청 흔들릴 것 같은데. 네. 네, 혹시 본업이 사진기사세요? 네. <웃음> 나 진짜 개 이쁘게 화장했는데 고글을 안 써가지고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고글 꼭 쓰세요 진짜 그냥 먼지투성이야 지금 우리 나 조금 녹초가 아아아아아아아 짠 음. 저희 진짜 바보예요 사게 소인의곡들도모여가지고 이게 무슨 고기라고 했지? 덤베고기 덤베고기가 뭔데? 그냥 수육 같은 걸 했어 <웃음> <미안>. <웃음> 우리 좋아. 음. 음. 그냥 우리 동조 구식하네 감사합니안 근데 여기 통점이 진짜 맛있을 <웃음> 것같아 <좋은. 웃음> 음. 음, 내가 좋아하는 비빔국수 맛이야. 내가 실망했던 건 부산의 비빔밀면이거든. 내가 생각했던 간이랑 달라서. 근데 이게 딱 내가 그 생각했던 비빔장이야 난고기한 번도 안먹어는데 이런 국물이면 먹어볼 것 같아 가게보다 맛이 다 다르니까 여기 국물이 맛있는 걸 수도 있어 완전 맛있는데? 응 음. 말이다 진짜 가까워 어 너무 큰데? <웃음> <웃음> 이제 저희 원래 오름을 못갈 뻔했잖아요 시간이 안 맞아서 근데 시간이 다행히도 맞아가지고 지금 여기가 아 이름 뭐였더라 문머시기 오름인가 어쨌든 가고 있는데 도저히 추워갖고 패딩을 입었어요 너무 추워 근데 너무 예쁘다 이미 그치. 맞지. 여기 검색하면 은 주차하는 데가 나오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걸어서는 줄, 절대 절대 못 오고 무조건 차를 렌트해서 와야지만 되는 곳이래요. 저희는 지금 한 5분 정도 건, 걷기만 하면 되는 곳에 주차하고 이건 가고 있다요 추울까 봐. 패딩이랑 모자도 챙겼어 내려서 많이 추울 것 같아. 해지기 전에 와야지. 내려와야지. <웃음> 응. 해지면 엄청 추울 것 같아. 그치, 그런 것 같아. 여기 또차 들어가도 되는 덴가? 차길이 있네. 아니, 가긴 가는 것 같은데? 근데 가서 내가 알기로는 세울 데가 없다고 들었거든? 있으면 나좀 속상할 것 같아. <웃음> 아니 나가는 길인 거네. 아, 그래? 어, 그러면 설마... 완전 반대로 가고 있었어 이렇게 가는 거다 우리 반대로 가고 있네. 미안해 아 일로 들어가는 거였네 어쩐지 차길이 내가 분명히 거기가 마지막 어, 그거라 했는데 잠깐만 지나온 거야? 아니야 봐봐 우리 명서목장에 차 댔잖아 명서목장 위가 바로 문도주 으름이라고 그 목장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아니 어어 아, 진짜 바보 같다 진짜 미안해 하나도 안 미안해 우리 저번에 옛날에는 제주도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때 맞아. 지금은 뭔가 이번에 하루인데 그때 온 며칠보다 알찬 것 같아 어 엄청 오늘 하루 엄청 알찼어 맞지? 그래서. 아직 안 끝났어 오늘 하루 우리 됐지. 카페도 가고 흑돼지도 먹어야 하루가 끝내고 싶다 오늘 바로 장난이야 진짜 장난 웃자고 앉아 여기 어, 어, 여기 경사가 미쳤다 아니 근데 여기 후기가 이렇게 갈때 너무 힘든데 올라가면 진짜 절경이고 가관이래 근데 저기 말은 야생 말이야?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 거 아니야? 와 여기 20분 동안 어떻게 걷냐? 아, 아, 근데 여기 여러분 여기 여기 예쁜 사진 찍으려고 오면 진짜 죽을 듯. 아, 대박. 얘네 진짜 부럽다. 아니네 흘러있잖아 어? 어? 대박 여러분 여기 가는 길이 똥이 진짜 많아요 아까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걷다가 말 마주치면 어떡해 <웃음> 여기는 안 내려올 듯와뷰 대박 우와 막 움직여 일로 나이 대각선으로 걸어가 봐내 오른쪽 대각선 어 아니 진짜 이쁘게 나와 이거봐 오와 <웃음> 말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빚은 빚봐 빚은 빚은 빚은 빚은 빚은 면은 빚은 빚은 빚은 빚은 빚은 빚은 빚은 빚은 빚 아니, 그런 거 말고 슬픈 아. 뮤직비디오 아, 뭐야 지금 이게 재밌을까? 뜯어 뜯어먹는 건뭐 <웃음> 로키한테 물어봐 가볼까? 이제 내려갈까? 내려가자고? 우리 저기도 가야되는데 저쪽, 저쪽? 저기는 아니야 저기 맞아 저기 저사람도 저기는... 올라가잖아 어,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시는데응 가자 한 번만 갔다 가자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맞지? 어? 아니잖아, 어? 밟았다. <웃음> 찍었어, 내가 아, 짜증나. <웃음> 주는데 내가 말했잖아 나불 꺼졌어 앞에 지키고 있어 저기 말이 있어요 <웃음> 근데, 근데 근데 돌아가는 길에 말이 지키고 있으면 어떡해 <웃음> 아 내가 어떻게 지키고 있을 것 같은데 와내려아 <웃음> <웃음> 그럼 어떻게 지나가냐고 <웃음> 근데 말 깨무는데 보면 발차기 할 수도 있잖아. 말, 말 이빨 봤지 응. 어. 네, 내려갈 때 가자. 어? 어, 근데 왜 이렇게 크지? 근데 로키랑 너무 닮았는데, 보호 어머, 어. 로키 닮았지? 어. 안녕. 어. 어, 조심, 조심. 가지가 안 나. 실 오늘 네번째 웨딩 촬영을 하는 날이에요 <웃음> <웃음> 두달 전에 예약했는데 벌써 12월이야 여러이거 드레스 너무 이뻐 너무 웃말좀한번 그래 <웃음> <웃음> 그 <sus>